안녕하십니까. 불량아재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여러가지 요청, 두 분이죠. 짐벌에 대해서 올려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음, 근데 이거 영상 찍을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기존에 뭐 짐벌에 대해서 워낙 잘 설명해주신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죠. 굳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어,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불편한 건 아니죠. 필요하긴 한데 이게 우선순위가 없어가지고 우선순위에 맞게 이렇게 쪽집게 짐벌백과 이런 컨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따라해보시고 여러분 장롱 속에 처박힌 어, 짐벌에 대해서 한번 CPR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영상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짐벌을 구매하셨건 아니면 짐벌을 구매하지 않으셨건 이런 약간 환상이 있어요. 조금 환상. 내가 짐벌을 사서 찍으면 정말 멋진 영상을 찍을 수 있겠지 음, 네, 이런 거는 약간 예, 내려놓고 왜냐하면 어, 맨손으로 잘 찍는 분들이 짐벌로도 잘 찍습니다. 반대로 짐벌로 잘 찍는 분들은 또 맨손으로도 잘 찍어요. 단순하게 짐벌이란 것은 여러분의 영상에 있어서 뭐 필수적인 장비는 아니고 더 좋은 영상을 얻기 위한 어떤 툴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처음 여러분들이 찍은 영상이 여러분이 생각과 같이 그런 그림이 안 나오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연습하시고 또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은 분명히 모두들 좋은 영상 찍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또 하나 아, 앞으로 며칠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진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같이 볼 진벌이 바로 위비 레스란 이 진벌이에요 근데 어, 비교적 최신 진벌이에요. 그런데 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짐벌이 구형이다라고 해도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또 영상과 사진이란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 자본주의 논리가 좀 적게 들어가는 분야 이긴 해요 그래서 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짐벌이니까 굳이 뭐 영상 보시고 새로운 짐벌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구형 짐벌 뭐 스마트폰 짐벌 뭐 쓰고 계시다면 상관없습니다 모든 짐벌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쓰시는 모든 짐벌은 대부분 대등 소위 할 겁니다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굳이 사실 필요 없고 뭐 없다면 뭐 구매하셔도 되고요 일단 짐벌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요 전 이론 같은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전 위주가 더 좋긴 한데 그래도 꼭 필요한 이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지면 더셈 뺄셈 인데요 짐벌에서 2에서 더셈 뺄셈은 축이라는 개념이에요 축이라는 개념 그리고 짐벌 세팅입니다 오늘 이 두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보죠 자, 제가 이 짐벌 세팅 방법은 이 시간 통해서 다 하나하나 알려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으니까 어, 자세하게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요, 요, 요, 요 이쪽에 한번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어, 다, 어, 조금 상세하게 보실 분들은 여기서 보시고요. 간단하게 하실 분들은 이 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지고 계신 짐벌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거 대동소이 합니다 대동소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여러분의 짐벌에완벽히 뭐 맞추기 위해서는 설명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거나 설명서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은 해당 짐벌의 카메라 세팅 어 예, 이 부분을 갖다가 꼭 예, 숙지를 하신 다음에 가십시오 짐벌 세팅은 짐벌 운영의 반이에요 어 이거 잘 못해서 뭐 촬영 망하고 하는 경우 굉장히 많으니까 짐벌 세팅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저... 이렇게 끼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갖다가 수평화, 수평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좌우측 이렇게 맞춰볼게요. 이렇게 맞춰보고 어, 짐벌마다 틀려요? 여러분들 짐벌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는 뭐 영상 보시거나 아니면 매뉴얼 꼭 보십시오. 예,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맞춘 것 같아요. 세팅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일단은 좌우측에 기울이는 거 그다음에 상 이거 왔다갔다 앞뒤로 뒤로는걸 여기에 있는 다이얼 플레이트라고 하죠. 플레이트에서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이 상하로 올린 다음에 완전히 제낀 다음에 이것을 약간 이렇게 틀었을 때도 고정시킬 수딱 움직이지 않게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약 45도 45도 45도 45도 요다이얼 통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기울었을 때 이게 막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요축요 요 축에 대해서 조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 짐벌 세팅은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가 됐으니까 아, 이제 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요 축이요, 여기 보이시는 사이드 축요 축이 바로 카메라가 이렇게 고개를 까딱 까딱하는 것처럼 하는 축입니다. 요 축을 우리는 피치축이라고 불러요. 피치. 자, 피치. 그리고 요 뒷부분 있죠? 이 뒷부분. 뒷부분의 모터는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롤축이라고 하거든요. 이 롤축. 이 롤축 모터예요. 그래서 롤축 모터. 롤축. 그 하단 요 부분이 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뭐센 모터가 들어가기도 해요. 자,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좌우 이렇게 이동하는 이 축을 갖다가 우리는 펜축이라고 어, 불러요. 펜. 자, 여러분 이건 좀 웃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끄럽더라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난 많이 헷갈려요. 많이 헷갈리는데 이걸 알고 가시는 게 나중에도 고급 기술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약간 그 주입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론이에요. 피치. 롤, 아이고, 목 부르지는 소리 나네. 롤, 그 다음에 펜. 자, 펜, 롤, 피치. 펜, 롤, 피치. 요거는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거니까 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음에 알려드릴 내용은 이제 짐벌의 모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 짐벌의 모드들이 뭐 요즘엔 되게 많죠. 붙이면, 붙이면 기능이니까. 하지만 실전에서 쓰는 기능들, 실전에서, 실전에서 쓰는 모드들은 실은 세 가지 모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있으나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많은 기능들이에요. 어, 이세 가지 기능. PF, 그리고 F, 그 다음에 L. 좀 풀어볼까요? Fan, f o l l o w 모드. 그 다음에 락 모드 그 다음에 팔로우 모드에요 이 세가지 모드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어, 오늘 이 모드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예, 또 영상이 길어지면 너무 졸리 고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모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스텝도 들어가겠죠 음. 하지만 오늘 배우신 내용들이 짐벌 운용에 있어가지고 정말 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마스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배우실 내용들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이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스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영상을 통해서 답변 드리고 또 같이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보시는 분들이 다 초보이기 때문에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NDPL 필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NDPL 필터. 자, 이런 n p l 필터를, 이런 NDPL 필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어, 이 NDPL 필터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부족하시면은 충분히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n d 필터는 단순하게 차광을 위한 필터예요. 차광을 위한 필터고, PL 필터는요, 폴로라이저폴라라이즈드 필터 해가지고 편광, 그 잡광을 없애주는 그런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뭐 기술적인 부분은 너무 어려우니까 패스를 할게요. 그런데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이두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필터가 있나요 없나요 예 있습니다 다 있어요 하지만 보통 두 가지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필터를 잘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필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앞에 있는 필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쩔 수 없이 화질 저하가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때는 음 조금 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좀 많이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하지만 그런 필터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몇 가지 필터가 있죠. 가격도 조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사용하시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이제 조그만 기기들, 액션캠이나 드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필터를 아예 끼울 수가 없으니까 최초부터 아예 두 가지를 뭐 이렇게 딱밀어서꾸는는게 많이 힘들기 때문에 좀 고가 필터들은 그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필터들은 나오긴 합니다만 잘 쓰진 않는다 라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게 있죠? 자 이런 유리판 앞에 렌즈 앞에 뭔가 하나 덮어 씌워질 때마다 화질 저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 이게 굳이 써야 될 필요가 있다면 굳이 써야 될 필요가 있다면 예, 좀 약간 고가형 필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좀 좋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광량조가 있어요. 음 GVC님께서 주신 질문이에요. 호환배터리 사용시 일부, 일부 기능 사용 제한 이라는데 정확히 어떤 점이 제한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음. 요게 저도 좀 찾아봤어요 예전에 알고 있던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더 추가된게 있는지 한번 봤는데 크게는 없습니다 그 일단은 첫번째가 이전 고프로 7 배터리를 고프로 8에 넣으면은 그 메시지가 떠요 예, 이거는 그 고프로 8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뜨는 그 메시지가 하나의 어떠한 어, 제한일 수도 있겠네요 귀찮잖아요 이렇게 확인 누르기 두번째 어, 고프로8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부스트 기능, 그러니까 하이퍼스무스 2.0의 부스트 기능이에요. 그리고 모든 모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슬로우 모션에서도 자, 하이퍼스무스가 된다라는 기능이 되게 중요한 기능이었는데 이 기능이 안 돼. 이 기능이. 그 FHD 슬로우 모션에서, 예, 하이퍼스무스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안써봐서잘 몰라요. 그런데 저도 지금 찾아보고 여러분들 답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의 기능은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어, 직접 쓰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답변 한번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액션캠을 사야 되는데 어떤 액션캠이 제일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 현존하는 액션캠은 실은 뭐 두말할 아이가 없습니다. 고프로8이 제일 좋아요. 고프로8이 제일 좋은데 제가 올려드린 영상 때문에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고프로8을 사실 때 확장 모듈 고프로 8을 구매하실 때 확장 모듈 때문에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고프로 8이 안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고프로 8 굉장히 좋은 기계고요. 어, 저도 예, 탐이 나긴 하지만 저는 예, 뭐 걸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건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끝이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은 이렇게 영상으로 질문 답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까지 분량 아셨고요.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짐벌에 대한 내용들 영상을 다 마스터 하시면 적어도 중수까지는 제가 올려드릴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쇼핑몰을 하나 오픈을 했어요 어, 쇼핑몰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이제 중국에 이제 본사업체가 있어가지고 해외 직구인데 카메라 전문 직구 사이트를 오픈을 했으니까 혹시 뭐 필요하신 부품들이나 아니면 카메라 관련 장비들이 있다면 급한 게 아니라면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검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음, 저에게 책임 좀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불량아주였습니다. 바이. 워킹, 그 닌자 워킹을 하지 않으면 상하축 보정이 안되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아이고 나도 모르겠네. 자 이렇게 찍게 되면 상하축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뭐 많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안정적인 촬영을 위해서는 닌자 워킹이라는 게 필요합니다.